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한달만에 시승기 오랜만에 올립니다 이번 차량은 지금 용산에 나와있고요 이번에 장기시승을 또 받아가지고 넥소차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넥소는 수소차인건 다 아실겁니다 출시가 2018년에 됐고요 현재 이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지금 시승 나가기 전에 잠깐 촬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식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관은 외관이랑 뭐 다른 이제 기타 사항들은 이제 특이 사항이 없는데 한번 내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차키 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2018년식에 비해서 뭐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은 뭐 넥스 오너 분들은 뭐 비슷할 거라 얘기해 주시고. 이게 제일 주된 장점이 뭐냐면 이제 스크린이 이제 그때 거대하게 이제 배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시동 한번, 한번 걸어볼게요. 한번 갑니다. 시동이 걸렸고요. 여기는 이제 내비랑 이제 뭐 이런 게 뜨는데 2021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물 배출 스위치가 이제 커졌어요. 지금 이제 차는 지금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물 배출을 하면 지금 아직 물도 안 나오고 바람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이거 물 운행 한번 뛰고 영상을 이거 올릴 거거든요 물 배출하는 영상을요 그럼 이제 차가 좀가혹증행을 해야 되겠죠 렉소의 특징이 대부분은 핸들이 이렇게 이게 스포크라고 해요 자전거의 바퀴처럼 근데 얘는 대부분 스리 스포크나 아니면 뭐 2스포크로 뭐 나와있는 3스포크나 4스포크로 나와 이렇게 밑에가 나와있는데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2스포크로 마무리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죽도 되게 이거 마무리도 잘했고 이 차는 또 포러션차여가지고 이렇게 썬루프도 있고 이렇게 그 비상 출동 미로도 있고요 썬루프 있고 라이트 라이트 있고 뒷좌석, 뒷좌석 라이트를 켜는 용도입니다 일단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일단 키온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차 살아났습니다 이 차는 모드가 두 개밖에 없어요 스포츠가 안 돼요 원미만세 개인데 일단 기본적인 모드는 두 개밖에 안 돼요 드라이뭐 눌러 드릴게요 눕니다 노멀 이코 한번더 누르 세게 누르면 이코 플러스 이 차는 이코플러스가 들어가면 시속 100km에서 속도 제한이 걸립니다. 연비를 최대한 올리는 조치고요. 일단 제가 스위치를 다 초기화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시 의아할 수 있는데 이 차에는 수소가 6, 6kg 들어갑니다. 정확히 만 6.33km고 수소 충전소에서 5분간 충전을 하고 10분 동안 이 승합이라는 걸 하는데 승합이 뭐냐면요. 이제 수소 탱크가, 여기, 인포테이먼 시스템이 있는데, 메뉴. 어, 이거 여기있다행하는 거리. 잠, 잠시만요. 잡고 있어요. 에너지 흐름도. 이게 수소 구조에요. 모터가, 이거 2000FF 방식이라서 전륜구동이에요. 전륜구동에서 모터가 전방에 있고, 저 앞에 본네트에 연료전지가 안에 숨어 있어요. 연료전지를 이제 그 본네트 열면 나오고 수수탱크가 뒷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이제 수수탱크 밑에 깔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설치됨에 따라서 차 문을 여시면 좀 높아요. 이렇게 높, 이렇게, 받, 이렇게 다리가 안 닿아요. 제가. 원래 다리가 닿는데 일단, 일단 이거 한번 열어놓을게요. 열어놓고. 수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차 공개할 때 앞에 이거 공기 흡입구가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에서 이 공기 흡입구가 외부에 있는 공기를 빠른 사실상 내연기관차랑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웃기는 게 공기랑 이제 수소가 여기 있잖아요 수소가 이 연료전지가 스택이라는 건데 공기랑 수소랑 이제 반응을 해서 그 물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 물뭐 H2O h 2 화학식은 아시죠? 그 다음 이제 물이 생기고 이제 부산물 열이 발생돼요. 이제 열이랑 이제 이런 기타 부산물이 물은 이제 이 공문이라서 뒤로 빠져나오고 이거 뭐야 이거 물이 빠져나오고 이제 열이랑 이 기타 전력들이 배터리로 들어가서 이 차의 모터랑 이제 배터리 저장돼서 분산돼서 전력을 바퀴로 굴립니다. 뭐 나머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뭐다 똑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없고. 공조. 음, 얘는 뭐 어차피 외부, 외부 공기를 맞춰서 하는 거라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을 잘안 안 하기도 하시고요. 음, 켜 볼게요. 수납 공간도 양호하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밑에 충전 USB 숨어 있고 그 무선 충전이 어딨냐라고 하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밑에. 여기 밑에. 여기 있어요 이 공간 사이 밑에 이렇게 빵꾸가 뚫릴거예요 여기 위에다 한번 깔아 여기 여기다 기기 배치를 좀이 버튼이 너무 그냥 직사각형에다 그냥 버튼 박아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작성은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카드를 넣어주세요 피딘에서 시동을 거십시오 기동됐고 버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쉬워요 N 여기 페라리가 있네요 N, D 비단 해제 기어 조작이 되게 쉬워요 앞자리도 이렇게 다시방도 있고 이거는 아 이건 이제 그커플도더요 이거 똑 누르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쓰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조금 배치가 좀횡해 가지고 근데 여기 생각보다 깊어요. 손 많이 들어가죠. 여기 버튼도 뭐뭐 뭐 비슷한 건 없는데 뭐 특이한 건 없고 뒷자리 한번 가볼게요. 있는데 얘가 이제 이 차의 내장재가친환경 소재를 많이 썼다는 거, 것을 의미 하더라고요그 다음 이 차는 수소의 기체를 충전 되니까 이70 메가 파스칼이 뭐냐면 이거 바로 고치면 7 0 0바예요 700바로 이제 수소를 쏜다는 건 여기다 이제 구멍에다가 쏜다는 건데 여기 그 충전 구멍이에요 내압용기사용 만료일 이 2035년인데 이 차가 평균 시... 15년에서 용기가 20년 정도 쓰고 폐차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이제 스택이 앞에 있는 스택이 앞에 있는 이걸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밖에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일단 좀 조용히 촬영할게요. 이게 스택이라는 건데 여기 안에 이제 전극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제 수소 이제 여기에 공기 흡입구예요. 여기 빵 뚫려 있죠. 공기 흡입구인데 여기서 공기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수소 뒤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수소 탱크랑 수소 탱크가 아마 여기 밑에 있어요. 일단 이거 차체로 패키징을 막아놨는데 여기서 수소랑 산소를 이제 결합시키면 이제 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전저 전기 분해를 다시 시켜가지고 그 발생되는 전력을 배터리 다 저장하고 이제 밑, 바로, 바로 밑에 있는 모터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서 이 차의 구동을 시킵니다 어차피 이게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소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이 공기를 받아 어차피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이두 개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발생되는 전력을 이용해서 이 차량을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차가 특이한 게뭐냐 전기차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고압 배치 뭐 이런 전자장비들도 있고 대본 배터리가 많아요 이런거는 이제 뭐, 뭐 브레이크 오일 뭐 이런거 오일 갖고 냉각수가 있어요 모터가 이거 뜨거우니까 밑에 냉각팬도 밑에 있어요 그냥 공기 여기 스택이 엄청 이게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 이제 똑같고 뒷좌석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로 한번 왔어요. 뒷자리가 시, 시야가 되게 넓어요. 근데 요즘은 이 중간에 이게 불빛이 없고 이걸로 대체가 됐어요. 이걸로 나와요. 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옷걸이도 이게 옷걸이도 이 설치가 돼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나와있고 이게 다 옷걸이에요. 뒤엔 열선 시트도 친절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앞자리도 이게 투싼을 기반으로 만든 차라서 이 실내공간도 준수한 편이에요. 이것도 이거 이거 직물 시트도 이것도 이쁘고 중간에 콘센트가 있거든요. 이게 V2L은 아니고 이제 요즘 최편의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 무궁화호 열차 타시는 분도 알것 같은데 이, 이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콘센트를 먼저 꽂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서 돌려서 하면 충전이 돼요. 다시 이 방향이 있는데 무조건 1로 돌리셔야 돼요. 시계 방향. 이 방향, 방향 이쪽 돌려 다써 있어요. 닫아볼게요. 음, 밑에는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 최대로 넘 빼면 이렇게 정도 나오고. 이 커플도 있고 괜찮고. 이게 아마 막혀 있는 것 같, 아요 여기 막혀 있어요. 이거 뭐안 열리고. 이거 한번 트렁크 한번 가볼게. 요 트렁크에 응. 좀 재미있는 게 많아요. 이건 차선 유지 기능, 뭐 구동력 해제.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 연락 드릴 주세요. 1 2 볼트 배터리 리셋. 이건 이제 뭐 측방 경보 시스템, 뭐 구멍 시스템, 물 배출 시스템. 물 배출은 나중에 한번 영상 찍어 드릴게요. 일단 시승차라서 이게 일게 방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은 타이어 이제 뭐 스페어 타이가 없는 이유가 무게 절감이랑 이제 유로 규제를 맞추려고 이제 예전 차부터 그 스페어 타이어 없애기 시작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스타일이 들어있는 건데 아이비게이션이냐뭐 삼각대나 뭐 이런 거 짜잘한 거? 넥소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 도어가 안 열릴 때 이걸 수동으로 열 수가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넣고 이렇게 넣어놨죠 원래 이렇게 수납이 돼있어요 그 다음에 땡기면 열렸죠 있을 수가 있어요 썼으니까 원래대로 원래대로 냅둬야죠 음. 클로즈 일단 이제 시승을 나갈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37 370번 수소 전기 버스를 리뷰했죠. 이 차도 이게 수소차니까 이게 연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소 전기 버스는 수소량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차는 6kg 들어가거든요. 6, 6kg 혹은 156L가 들어가는데 수소 전기 버스는 845L가 들어가요. 그다음이 차의 배터리는 겨우 1.2kW시. 그리고 수소 전기 버스는 78.4kWh가 들어와요. 근데 그 배터리 용량이 테슬라 3랑 배터리가 용량이 비슷합니다. 일단 좀 내부는, 이 차가, 시승차가 가격이 얼마냐면요. 한이정도예요 참고하세요. 한 7,500, 한600 정도 하네요. 출력은 약하진 않은 편입니다. 160마력. 왜 껐냐, 왜 껐냐. 기동 기동 됐고 출력은 약간진 않은 편이에요 예전에 친구랑 타기도 했고 이거 이거 개인적으로 시승을 했었는데 수수차가 지금 보조금이 한2300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보조가 들어와서 이제 되면 한한4000 후반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넥스 지금 열심히 영상 편집하고 있고 넥소랑 이거 지금 수수해가지고 한번 수수 얘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좀 댓글 좀 댓글이 좀 많이 마려워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여러 고수님들의 고귀한 의견부터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수, 넥소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분량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차 구조가 전기차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전기차에서 그냥 수수만 추가된 거예요, 그냥. 저번에 그 수소 전기 버스란 이게 그 기사님께서 배차나 그 운행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10분밖에 리뷰를 못했는데 다음에 자료가 좀 정리되면 제가 그 아이패드에서 스튜디오 방식으로 한번 제가 수, 한 강의를 대충 짤막하게 한번 사실 팩트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즘 좀 시간이 좀 많아져가지고 영상을 좀잘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구독자 82명이에요. 어, 여러, 여러모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제천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승차 요번에 캐스퍼를 제가 스폰서를 받았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 인스타 주소 인스타가 유튜브에 그 링크를 한번 인스타 아이디를 한번 걸어 놓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셔가지고 좀더 다양한 자료들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일단 그 시승 끝나고 조치를 해 드릴게요. 어, 오늘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느라 항상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지식으로 밖에 안 다른 이제 고수님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폰카로 항상 찍고 있고 돈이 더 생기고 여건이 생기면 이런데 이제 막 카메라 막 달고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아직 여건도 안 되고 좀 바쁘기도 하고 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단 일단 시승을 나가 볼 거고요. 시승 복귀하면 또 추가로 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십 초, 이십 오